안녕하세요 차차게임즈 차차입니다 이번 눈높이 교육 시리즈 파트 3에서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메인 퀘스트의 시작을 알려드리면서 지난 파트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팁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눈높이 교육 시리즈의 영상 목차와 내용은 차차게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파트에서 튜토리얼을 끝내고 공격적인 퀘스트가 시작되는 지점으로 왔습니다. 퀘스트를 완료하고 보상을 받은 것으로 마무리 되었는데요. 이 시점에서 보통은 레벨 3 이상이 되어 있을 것이고 스킬 포인트가 2개 이상 모여 있을 것입니다. 이 눈높이 시리즈를 그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튜토리얼 진행 중에 클래스 스킬 라인에 스킬 포인트를 하나 이상 투자하셨을 것입니다. 클래스 스킬 라인은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2개의 스킬 라인에는 아무런 스킬이 찍혀있지 않습니다. 두 개의 스킬 라인에 스킬 포인트를 골고루 분배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모든 스킬을 스킬 바에 배치합니다. 지난 파트에서 설명드렸듯이 클래스 스킬 라인의 경우 스킬이 스킬 바에 배치되어 있어야만 숙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초반에는 클래스 스킬 라인 3개를 최우선적으로 개방하여 배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빌드에서 클래스 스킬 라인의 패시브를 거의 다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메인 퀘스트를 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주변에 어떠한 퀘스트도 받지 않고 가장 가까운 성소로 향합니다 성소로 향하는 중에 로어북이 보이는군요 이건 읽어두겠습니다 로어북은 메이지 길드 스킬라인 숙련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아직 스킬라인이 개방되어 있지 않더라도 미리 읽어둔 로어북은 메이지 길드 스킬라인이 개방되었을 때 숙련도에 소급 적용됩니다 참고로 성소와 성소 사이를 이동할 때와 플레이어에게 바로 이동할 때 그리고 집으로 이동할 때는 골드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메인 퀘스트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우리돈의 벌켈가드, 글렌눈브라의 데거폴 스톰폴즈의 다본의 감시대 이세곳중 하나의 성소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어느 성소로 가도 상관없지만 저는 하일프가 속한 알드메리 진영인 아우리돈 지역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동을 마치고 조금만 움직여보면 후드 쓴 사람이 포탈에서 나타나고 대놓고 퀘스트를 받아달라는 듯한 모습으로 서있습니다. 대화를 해보죠. 대화를 완료하고 나면 메인 퀘스트가 시작되는데요. 키보드 마우스 기준으로 J키를 눌러서 일지를 확인해보면 메인 퀘스트 콜드하버의 영혼 없는 자라는 퀘스트가 활성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 메인 퀘스트를 성공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퀘스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 스포일러를 방지하기 위해 스토리와 관련된 부분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모든엘더스크롤 온라인 유저의 첫사랑 리리스 타이탄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는 대화가 자막으로 보이지 않는군요. 이럴 때 옵션에 음향 쪽으로 가셔서 NPC 자막을 활성화 시켜주시면 NPC들의 대화도 자막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몹들이 빨리 죽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장소는 원래 모로인드 챕터가 나오기 이전 튜토리얼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의 몸은 매우 약합니다. 콜드아버 슈퍼스타, 캐드웰을 만나고요. 제 눈높이 시리즈대로 진행하신 분들은 여기서 처음 스카이샤드를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콜드아버 감옥을 탈출하여 탑리엘로 돌아왔습니다. 알드메리 진영이라면 케나티의 회대로 오셨을 것이고 에보나트 진영이라면 블링락섬으로 오셨을 것이고 대거폴 진영이라면 스트로스 무카이로 오셨을 것입니다. 예언자와 대화하여 퀘스트를 완료하고 나면 영혼마법 스킬라인이 개방됩니다. 영혼마법 스킬라인의 첫번째 스킬은 여러분들의 빈 소울잼을 채워주는 소울트랩입니다. 영혼마법 스킬라인의 숙련도는 메인 퀘스트를 진행함으로써 상승합니다. 퀘스트를 완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진영스토리와 이어지게 됩니다. 진영스토리는 각 진영의 굵직한 이야기인데요. 메인 퀘스트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분리시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퀘스트라인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정보는 차차게임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스킬 포인트를 정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열려있는 파괴지팡이 스킬 두가지를 모두 배치하여 파괴지팡이 스킬 라인의 숙련도를 가속화시키려 합니다 무기 스킬 라인의 경우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 스킬바에 스킬을 배치한 상태로 경험치를 얻는 것 두가지 모두 숙련도를 상승시켜줍니다 게다가 스킬바에 동일한 무기 스킬이 여러개 배치되어 있다면 그만큼 더 많은 숙련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메인 퀘스트를 잠시 접어두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진영 스토리를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보통은 바로 플레이어의 눈앞에 이어나가야하는 진영 스토리의 퀘스트 마크가 보입니다 하지만 간혹 워낙 방대한 퀘스트 때문에 혼선이 와서 중요 스토리 라인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맵을 열고 이 부분 지역 가이드 열기를 클릭하셔서 지역 스토리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플레이어가 이어서 해야하는 중요한 퀘스트 위치를 안내해줍니다 알드메리의 아이돌 라줌다르와 첫 만남이군요. 이 만남의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